살아남는 MZ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파트죠. 면접 프레젠테이션의 저자 김효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. 이 책이 한국프레젠터협회 이모님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니까 네네. 어, 더 의미가 있습니다. 아. MZ세대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. MZ세대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, 사회용설명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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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성이 좋다는 라 것을 <웃음> 잘 포장할 필요가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좀 담겨 있어요. 어쨌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좀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챕터 3 쓰신 문현서 작가님 모셨습니다. 우선 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설득 프레젠테이션 아, 그렇죠. 네. 결국 비즈니스는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음.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. 그러니까 정말 이게 디테일이 달라요. 성공하는 아, 아, 분들은 어, 큰 그림도 잘 보지만 음. 아주 작은 것도 아니, 놓치지 그럼... 않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. 음. 회사도 위기가 있을 때. 그럼 이제... 아유, 알아보게 되죠 회사는 항상 음, 그 위기 극복형 인재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네. 위기 극복 프레젠테이션의 요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아, 꼭 직장생활이 아니라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 부분을 보시면 본인의 비즈니스와 많이 접목이 되실 것 같고요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신 고아침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, 발표를 잘하려면 일단 네. 목소리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 그렇죠 제 파트에서는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좀 주요로 다뤘습니다 선생님.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본다고 목소리가 좋아지지는 않아요. 네.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네. 자 말투에 신뢰감에 음을 입혀라. 신뢰를 위해서 음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거. 오이게 이 짧은 글 안에 되게 알차게 돼 있어요. 네. 네. 어, 어 심지어는 네. 제스처까지 다 있어요. 네. 아 어, 발표를 잘한다는 건요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.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. 직장 안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. 입찰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쓴 최용석 작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입찰을 컨설팅도 하고 네. 또 대신도 나가죠. 네. 대행으로 하기도 하고요. <웃음> 입찰 PT의 아주 기초부터 핵심 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 입찰 프레젠테이션과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<웃음> 입찰 PT를 본다면 무조건 이거밖에 없습니다. 발표자는 수주 밖에 없습니다. 전쟁 같은 피팅인데요 <웃음> 어, <웃음> 입찰 프레젠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면접 보고 어 그리고 행사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다섯 가지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문가적인 입찰 PT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m g 프레젠테이션 책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